뭐가 치맛이시나요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오늘 뭐를 준비했냐면은 뭐를 준비했냐요? 네? <웃음> 동네 편의점에 갔는데 네 새로 나왔대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인사 한번 사봤거든? 와와 뭐야?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와. 너무 크다 맞지? 너 신기해 <웃음> 수박 이거 근데 장난아니야 이거는 조스바고, 음. 조스바고, 이건 맞고, 이거는 수박수는수박과 수박과는 수박 수박과는 수박과는 수박과는 수박과는 이박과는 수박과는 수박과는 수박과는 는수은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응. 먹어볼게요. 아, <웃음> 조스바, 무서워. 아, <눈> <웃음> 어. 알겠다. <웃음> 원래 소리가 이렇게 먹는 거야. 겉에 <웃음> <어땠> 거는 <웃음> 아 조금. 저도... 그럼 <웃음> 조스바 그 겉에 거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달... 어. 달라? <웃음> 서윤이는 어때? 조스바는 어떠세맛있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김치 맛이야. 먹는데 해야 너무 시끄러워. 야, <웃음> <웃음> <웃음> 왜이렇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어, 수박! 여기 삐져있어요. 검정색깔. 음, 한참 그럼 수코리버 없는거 아니야? 어, 수박밥 먹는다. 어, 수박밥. 응? 수코리버가 없네? 수코리바가 밑에 쪽에 있나, 그럼? No. 모양, 모양. 아, 모양만 수코리버고. 어! 아, 수박방가 보다 조수맛이스크림이 상어 죽여서 만든 거지 아니 진짜 상어 아니야 야나 상어 죽여서 만든 거야 아, 그럼 상어 모양을 죽여서 만든 건가? 따로따로 <웃음> 따로 한 입씩 한 입씩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섞여서 먹는,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는 따로 상어 먹는 게더 나아 야이전에 너는 따로따로 따로 먹는 게 좋다 그랬지? 응. 그러면 은 냉장고 응? 냉동실에 <웃음> 하나 남은 거 내가 먹는다 안녕하세요.